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시체 검안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신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가단, 14754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에 직접 사인은 호흡 부전, 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신 후 급성 알코올 중독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해의 결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담보았습니다. 망인은 H생으로 사망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하여 왔고 알코올의 의존 중후군, 우울증,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만성체장염, 고혈압, 말초혈관병, 뇌경색증,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위각증상 및 수면장애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망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알코올성 심혈관계 질병 또는 말초혈관병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혼자 거주하여 왔는데 망인을 최초 발견한 후배는 2018년 1월 8일 오전에 망인의 집에 방문하여 망인과 대화를 한후 3일 뒤 2018년 1월 11일 망인의 집에 찾아왔고, 망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의 거주지 안방 화장실 앞 주방에 빈 소주병이 있었고, 망인은 사망 전에 거주지에 혼자서 소주를 마셨던 것으로 보여, 망인이 위와 같은 다량의 술을 마신 후 취해서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음주를 한 시간 및그 정도 이로 인하여 심장 또는 혈관에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현하였다는 등그 급성 원인에 관하여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성 알코올 중독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수 없어 원고의 주장같이 급성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만의 지인은 경찰과 목격자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당시 상황, 상태, 망인의 병력 등을 듣고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체를 거만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시는 행위가 지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된 당시 안방 바닥에 다량의 액체가 있었으므로 망인이 구토를 하고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기도 폐쇄가 발생하여 질식하였다고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시제의 검안서에는 구토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망인의 사망 당시 구강 또는 기도에 구토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망인이 발견된 당시 영상만으로 망인이 부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거주지에는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소염진통제 등 약물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소주와 수면제를 동시에 복용하여 중추신경의 기능이 억제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된 경우에는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이익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망인의 연령,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에 이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